116강, <웃음> 156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은혜의 방도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웃음> 예, 제가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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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리가 이제 은혜의 방도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고, 너희들 알아서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은혜그 생명을 살지 올 은혜의 방도를 내리셨어요. 은혜의 수단을 내리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지. 그것이 이제 말씀과 성례 <웃음> 또 기도가 되는 거지. <웃음> 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또뭐 실력 있는 신앙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음, 누구라도 신자들이라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그것을 어린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언약신앙을 따라서 그, 이제, 그 부모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음, <웃음> 걸 쓰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아직 안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게 문제이지. 사실은 이걸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쉐마의 말씀인데, 여기에. 쉐마의 그 말씀이, 그, 들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은 없죠. 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들을 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들으라 하셨으니까 안 듣는 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은혜의 방도를 안 하는데, 난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건다 핑계. 다른 게 바빴는데요. 밭에도 가야 되고, 혼인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건 핑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전부로 알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적당히 세상 것도 한 다음에, 좀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주되게 해야 돼요. 한 전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첫 단추가 안 꿰지니까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꿰어봐도 안꿰지는 거예요. 꿰어도삐뚤어 꿰어지는 거. 첫 단추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은혜의 방도로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이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재책으로라도 그그 그렇게 일,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읽게 하고 듣게 해야 돼요 그걸 순종하게 해야 돼요 1문부터 90문까지는 하나님께 관해서 믿을 게 뭔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 91문서부터 마지막 196문까지는 이제 사람의 본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본분은 마땅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사람이 안 되는 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안본 거예요. 사람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람 되는 것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그 형상으로 나갈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상하게 주신 방도를 잘 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일상 속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아,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어, 뭐밥 먹잖아요. 밥 먹기 일상이잖아요. 그거처럼 일상처럼 어, 이 기니까 이, 이, 일상의 생활이 기적이에요. 일상의 생활을 안 하는 게 병든 거지. 그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게 아주 기적이에요. 이게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엉뚱한 거 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엉뚱한데 관심을 기울이고, 엉뚱한데 그, 뭐, 시간을 뺏기고, 엉뚱한데 물질을 쓰고, 엉뚱한데 건강을 다 허비하는. 이게 중심 축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메인 그 축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 그걸 중심으로 내가 쉴 수도 있고, 또 여행할 수도 있고, 또 뭐, 내 나름 문사대로 그걸 길 시간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중심이 안 되고 뭐곁다리가 되면 그게 주변의 것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진리에는 모자라는 그 변중만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우리 삶을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삶이 기도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저 윤리적으로 살고 교양 있게 사는 것으로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윤리, 교양, 문화, 문명 심지어 인간이 생명을 늘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정상한 관계를 떠나서는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않은 인간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중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더 자비해서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워서 안 돼요. 하나님,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이 재판장들이 경범죄는 경범죄로 다다리고 중범죄는 중범죄로 다스리고 사형죄는 사형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경범죄를 사형죄로 사용하고 인간은 감정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저 사람 죽여버려요 내 마음에서 죽여버려요 네, 그가참 못된 거죠 네, 그래가 그러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그걸 뛰어넘으니까 눈에는 눈이, 이에는 이하라고 하겠어요 그건 그대로만 하라고 그이면 가니까 항상 그 이상은. 하나, 오늘날 인류가 성숙해서 하나님 없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양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민노라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 도무지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이거를, 그, 자,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요. 이게 된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걸 읽느냐, 가정에서는 어떻게 읽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읽느냐, 그거예요. 복음 강설로 이제 교회에서 듣고, 이제 성경에, 예배, 저, 예배식 순서에도 이게 성경 낭독이 있고 시편 낭독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앞서는 거예요. 개혁신학에서는 이걸 더 앞서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말씀 통과 의뢰로 읽는 거네? 이게 아니에요. 이 형식은 다 살아있는 형식이지 의문의 형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하겠어요? 예배식의 과정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과정, 과정이 의미가 없는 사람은 그삶 전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주, 주님의 말씀이 중심 축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할 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 은혜의 방도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게 중보의사역에 유익을 주시려고 친히 정하신 것이고 친히 쓰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의 소명이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교주도 아니고 과거에 위대한 삶을 살아온 인류가 본받아야 될 위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즉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또는이 순간에도 단순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고 완민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서 그리도의 물음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찬때도 그걸 확인했지만 이제 이런 물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물음에 아유, 아닌데 <웃음>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인데, 이미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내 자신을 다 드려도 그걸로 생색을 낼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결코 생색 낼수 없어요. 내가 뭐 일생 1일조하고 주일 지키고 이런 거 갖고 생색 낼 수가 없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 그분의 그, 그 인도를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것인지 몰라요. 굉장히 생생한 거예요. 이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진짜 그분을 우리의 그 목자로 삼고,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돼 주님 앞에 내가 과연 그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껍데기만 꾸미는 자가 안 되는 거죠. 껍데기만 꾸미는 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아무튼 우리의 대답이 정당하려면. 우리의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대답이, 그게 진짜, 저 하나님 앞에 의사 전달을 하는 건데, 그게 정당하려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세우시고 친히 쓰시는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한, 목사만 사용하는 게아니에 여기 뭐 사역자만, 직분자들만 사용하는 게아니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대신, 대신 먼저 받아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정보 있으면 카톡에 올려서 나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그게 좋으니까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내가 개별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나눌 때 정당한 거잖아요 방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여 그리스도안에서의 그리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에 참여해야 돼.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반응을 보이는 거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음, 기분 나쁘면안 하고, 음,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라이프스타일의 나를 그딱 마치고 살아가야죠 예. 음. 참된 믿음으로 그리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도와 함께 영광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근본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명들은 이 근본 소명을 구현하는 기회들이고 음. 방편들입니다 우리가 여자로 혹은 남자로 태어나서 사는 의미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 혹은 자녀로 사는 본의를 구현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모 노릇이나 자녀 노릇을 할수 없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 고난이 없나? 김홍준 목사님 그거 아주 분명히 밝히셨어요. 민주주의 사회면 신자들만 이렇게 넓게 편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편하게 살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진리가 그 진리와 함께 편하게 사니까 저들이 더 많고 더 득세를 해가지고 그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대세면 누가 그걸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니.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현대 사회 속에서 무슨 고난이야?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사단이 살아 있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필수, 고난이 아직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모노릇 제대로 못하고. 자녀노릇도 못하고 그리또의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또를 향한 순종이 없이 어떻게 부모의 번의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또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질서 속에서 보이는 태도를 알수 있어요. 창조 질서에 속한 소명만 아니라 그리도의 몸에 속한 소명도 오직 그리도로만 은혜의 방도로 얻는 그리도의 생명을 발휘함으로써만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음. 예, 노예, 그 전에 이제 노예 같은 데가, 이건 이제, 뭐, 목사 욕을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요. 정치하는 목사들은 이게 예배 순서에서 비중을 어디다 주냐, 설교. 설교를 맞는 걸 가장 그 중에서 비중 있는 사람을 설교를 시켜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이 기도 시키고 성경 낭독 시키고 시편 낭독 시키고.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최고 설교해야 되는데 아 다른 거 하면 기분 나빠서 이거 안 해요. 기분 나빠서 안 해. 이게 이제.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긴데 그렇다고 이게 주님과의 정상한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인정 안 해? 이걸로 싸우. 이게 속이 이제 그리스도의 화목에 대사, 화평의 대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속이늘 시기와 분노, 다툼 이런 것들. 어, 무식한 변론 이런 것들이 그냥 차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직 그리토를 통해서만 그리스와 정상한 교통을 나눈 사람들은 그 모든 질서를 순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전에 저희 최 목사님 무슨 믿어 공부하실 때 거기 교회에서 그 교수들이 신학생들이 와서 설교해도. 성경 읽기 시키면, 바, 뜨, 반 딱, 이런, 성경 읽기를 얼마나 정, 정중하게, 그 아주, 반드시 서가지고, 반틸리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유명하신 분인데, 코넬리오스 반틸리 교수. 그러니까, 이게, 이 질서를, 이게 사람의 질서로 보는, 게 정치적인 질서로 안 보는 거예요. 다 영적인 질서로 본. 이게 여기 있는 다른 세계잖아요. 교회 질서는. 다른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토와 통하는 사람은 그 질서를 아는 거죠. 항상. 그러므로 그리토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그리토의 지체로서 살지 아니하고서는 사람답게 존재하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나 그리토의 몸으로 살겠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 그렇게 해 놓고 딴짓 하면 나몰라라 하고 그 교회 일에 나몰라라 하고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스스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분리를 해 버려요 무서운거죠 살수 없어요 그리토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토의 몸에 속하고 그리토의 지체로서 행하지 않으하면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저 어머니에게서 타고난 사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자는 뭐 신학적으로 쪼개면 뭐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희미한 형상이라도 남아있는 존재니까,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금 그 분쟁의 상황,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리요. 그 얘기를 끊어서 말합니다. 고린도 전 3장 3절로 4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웃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많은, <웃음> 많고 많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아니리요가 찬사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 또안에서 하나의 새,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 여자야. 그 하나님, 그 남자, 여자로만, 하드웨어로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속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통치.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주, 주, 머리 대신 주님의 그리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토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당위가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토 바깥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살아갈 뿐이다. 그런 까닭에 그리토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도가 말한대로 한나 사람으로 행하면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토의 몸을 찢는 그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 나는, 사도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그리도의 몸을 나누는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신령한 자들로 그리도 안에 있는 세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도 밖에 있는 육신의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붙인 거지. 이건 그 우리는 속성이 그 진짜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돼. 자꾸 이제 세상으로 천착되려고 하고 육신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예. 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요구해도 그거를 이겨야 해요 네? 말씀과 성신으로 그걸 이겨 나가야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허무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아닌 어떤 것으로 구별하고 나아가. 차별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지. 그 로마 시대에 종은 상품이, 여자도 상품이고 아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기독교가 남녀노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종이나 자주자나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 이게 출신 성분이 뭐 어떠해도 상관없어요. 예,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거죠. 근데 그걸 차별하는게 진짜 두려운 일이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운 일인거죠. 예? <웃음> 그리스도 안에서 1등신자, 2등신자, 1등교회, 2등교회 같은게 없습니다. 예, 교회가 지금 크고 예, 교회인 수가 많고 홍금이 많고, 그런데 약한 교회보다 힘을 줘, 목에 힘을 주고, 또, 또 그렇게 작은 교회라고 굴려 가지고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냥 한쪽에 모여도 짜부러져 있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욕보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우리 두세 사람이라도 당당할 줄 알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는 요 보이는 대기권 안에 있는 천하가 아니고요. 오 우주의 천하예요. 이이 이 태양계가 속한 이런 은하계 이런 게뭐 천억 개가 넘. 밝혀진 것만 쳐놓게 하면. 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도 뭐, 빛의 속도로도 수십만 광년을 가, 도 그, 가보질 못했으니까 이제, 크기를 측량 못하죠. 한영원이 그, 천하보다 귀하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1등 교회, 1등 신자, 1등 목사, 예? 2등 목사, 이걸 나누냐.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모르는 겁니다. 그, 그, 주님의 구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목에서 그걸, 그걸로 차별하는 건참 두려운 일인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걸 이, 이 벌건 대낮에,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인들이 그런 참 무서운 일이죠. 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참된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도울 곳으로도 도움을 받는 교회도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예, 예. 이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손주가, 그, 한참 유전자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나가 장애인이라도 낳겠다고 하니까 의사가 말은 장애인은 없다고. 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1등, 2등,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는 게 벌써 이게 인간적인 안목. 사람으로, 어, 차등을 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 눈이 굉장히 이 세상에 찌들려 있어요. 그거 보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냥 벌벌벌벌대고, 힘 있는 사람 앞에,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눈 내리깔고 하대하고, 그 그리도를그리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도가 창조주로서의 죄인의 모습을 잊고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죽으셨는데.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사람을 차별한다? 1등, 2등 나눈다? 교회를 나눈다? 이게 저주받을 일입니다. 음. 응. 오히려 더 많이 가졌으면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섬기라고 준 거죠. 그게 은사인 거죠. 음. 그 뽐내라고 자랑하라고 자기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 뭐.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머리 좋은 게 뭐가, 뭐대수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돕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도움을 받는 교회도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내가 독립한 교회라도 독립하지 못한,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도울 때그 독립을 해치지 않으면서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거만하게 와서 보고서나 좀 써줘야 뭘 돕고. 모금 뭐 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런 하나님 나라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를 거기서 빌붙어서 뭐 떠럼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도움 돕는 자도 도울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도우신 그리스도께 감사할 것입니다. 돕는 교회도 그리스도만 드러낼 것이고. 도움을 받는 교회도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돕는 교회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돕는 교회도 돕는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쓰셔서 도움을 줄수 있게 하셨으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정상한 교통을 못하면 절대 생생만 내는 도움을 베풀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움은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쓰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니 난 주님이 주신거다 받아서 사람은또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람을 또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반대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 눈이 나쁜 사도를 위하여 제 눈이라도 뽑아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눈이 나쁘다고 이제 확실히 가시를 단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어요. 예. 눈을 빼주려고 하는. 그니까, 그냥 단순히 그, 충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빼주려고 하는 거잖아. 말씀의 사역자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을 못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 눈을 빼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면 인간적으로 빼준다고 하면,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도 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겠습니까? 말씀 받는 교회가 말씀 전하는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그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웃음>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진이라. 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 우선 순위가 있어요. 먼저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한테 해야 되죠. 그또 질서 속에서 이왜이 얘기를 하냐면 질서 속에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뭐더 대우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기 위한. 그래서 더 대우하는 거죠. 6절에 모든 좋은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이 9절에 나오고, 같은 표현이 또 10절에도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교회가 말씀 전하는 자와 모든 선한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성신을 조차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그 증거일 것이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고 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착한 일을 행하고 사는 그것보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가야 돼요. 행동이. 아유, 말을 했어야 됐는데, 아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 말을, 입을 닫아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서 살피고 도와주고. 에?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가서 살피고 도,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니니까, 내일 아니니까,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 꼭 관계가 져야지만 가서 움직이는 것. 그 세상 사람입니다. <웃음> 세상 사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이제 내 목숨 하나 어쩌지 못하고 내 지혜 하나 키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인데 그걸 만들어 가시려고 사방에서 돔도깨요 다 도깨합니다. 만히 따져 보세요. 다 받은 겁니다. 받지 아니하는 게 없어. 주님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나누지 않습니까? 안하면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받는 신자들이 성신을 쫓아고 오한 교회로 소아가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주, 주력하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야 이게 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챙기는 세상인데. 이런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도우려고 하고, 예, 교회를, 그, 에 관심을 가지고, 그, 렇게 그렇게 몸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참 성신의 인도를 쫓아가는. 성신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움직여. 그, 그게 없어요. 성신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지. 근데 그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야 이렇게 몰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가는 가야만 할 길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셔야 할 길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니까요. 이게 예, 말안 들으면 이제 때려서라도 굴로 가게 하시죠. 저도 맞아본 경이 경험이 있어 가지고 합니다. 제가 못해 하려고 도망가다가 한번 이게 맞았습니다. <웃음>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네.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왜 이게 자꾸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드웨어를 얘 얘기 자꾸 하냐면 교회의 시스템을 그, 그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복음 강서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게, 교회적으로 읽고, 가정적으로 읽고, 본인도 읽고, 아 자녀도 읽고, 본인도 읽고, 교인도 읽고, 그걸 또 널리 흥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말씀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니까, 내가 가면 안 되고, 말씀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쓰시는 그릇들을 중심으로, 그러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생도 도와야 되고, 뭐 유학생도 도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교, 교회도 세워가는 거죠. 아무튼,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그 항상 이분 스타일이 이제 그래요. 저첫 저 타임에는 이렇게 그 근본 정신, 틀, 이런 걸 얘기하고 거기에 채워놓을 거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도 그렇잖아요. 크게 얘기한 다음에 그걸 또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가 쭉 해명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토를 어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신령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